버스에 자 4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통영에 있는 화로시장과 중앙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방문일은 9월 16일 금요일이었고요. 시간은 오후 4시 반 정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참돔이 참 많이 보여요. 이거는 약간 좀 눈이 좀 탁한 그런 약간 B급이에요. <목소리도>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금요일 오후에 제가 가본 것 중에서 가장 사람이 없지 않았나 싶었어요. 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좀 많이 없고 좀 장사가 안 돼서 다들 이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다 이렇게 고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네, 이건 다금바리가 아니죠. 얼마 전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네, 이거는 바로 대왕자발인데, 양식을 하는데 국산일 수도 있고 중국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원산지 표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다른 곳에 보통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본 참돔보다 이건 좀 상태가 좀 아, 괜찮은 그런 참돔 같아요. 그리고 아주 생소한 그런 생선이 있었어요 어, 그냥 보기에는 귀족돔 이라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좀더 알아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홍가리비 가리비 많이 넣어 가리비? 가리비? 로많았 홍가리비입니다 홍가리비 달달하게 맛있요 홍가리비 이렇게 쪄서 먹으면 달달한게 맛이 좋습니다 아 내가 물어 하는 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6만 원짜리. 이건 5년 산 자, 1년 산 3년 산 5년 산 아니, 날달하 아, 내가 설명해 맨날 주잖아 자, 이걸 로뭐할 거예요? 삶만 넣을 거만 먹을 거예요때만밀어줄거 아니면 어떻게 할줄 거지? 아니, 아니 때문에 이게하려고 해야 돼떼야 돼. 얼아먹을 거라며. 게치? 아니 그세상에먹을 거라서. 아, 그거 뭐면지 알았니? 어. 그안되 어, 어, 어. 네. 어. 네, 이제 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저렇게 이제 세 마리 가 들어 있으면 5만 원요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어, 시장에 물고기가 많이 없어서 좀 가격대도 좀게 비싼 거 같아요. 너무 맛있고, 너무 너무 3만 원이거든요. 강아 한 마리 2만 원 네, 요즘 화로 시세가 좀 비싼 편이에요. 시장 진짜 생선이 없어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광어, 물어, 도미, 그다 농어 약간 있고요. 한 그리고 여기 이제 잡어 판매하시는 곳인데. 이잡어도 이렇게 여러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왼쪽 모서리 쪽에 있는게 새끼북바이로 보이죠 근데 저런 것들은 파세요? 네 여기 좀 키워서 잡는게 좋지 않나 싶어요 너무 작은 그런 개체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작은거 잡혀도 이거 잡아서 잡어로 지금 판매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물한 마리 2만 원 주세요. 한 마리 2만 원 주세요. 2만 원이 싸거나 많이 쓰이 2만 원만 주세요. 얘는 말고만 음. 원. 만데 모세는 요게그이에만 2만 원짜리 1 5 0 0 0원짜한만는 뿌이아 니까 들어가세요. 돌게많게데 돌게. 돌게? 네, 돌게. 어, 도 어, 많이 어, 보였어요. 장 돌게장 저기. 간장게장. 루만나요문문화문화만사가세요사장 가격이 대구체적으로다 비슷비슷하죠. 한리한 응. 마리 하든지한 마리 하든지 하고 좀요많은데 많은데 게 1kg 3든네 것도 내려가고돌아가 네, 올해 전어값이 많이 비싼 편이에요. 네, 이게 전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뼈가 조금 억센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런 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뼈 도려내고 네, 길쭉길쭉하게 썰면은 네, 괜찮습니다. 저 아주 맛이 좋아요. 제가 식당에서 겹반찬으로 나온 걸 먹었는데 엄청 기름지고요. 달달하니 맛이 좋았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가운데 척추뼈 다 이렇게 잘라낸 것들도 있었고 이게 새꼬시로 썰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저기 하시는 거, 하시는 거 보면은 가운데 뼈 이렇게 제거하죠. 근데 네, 저기서 이걸 길쭉길쭉하게 썰면은 좋아요. 삼전에 3만 원니다삼도 3만 원 맞아요. 3만 원. 도 3만 원. 네, 지금 생선 두 마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3만 원. 네, 생선 크기가 어, 그렇게 작지 않아요. 3만 원에 두 명이면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구리 3 마리가 들어있으면 한 5만 원, 2 마리 들어있으면 3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바구니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생선마다 크기가 다 틀려요. 그리고 살짝 이 서비스로도 받는 거를좀 흥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 무럭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것 같은 가격이면 좀 상태가 좀 좋은 생선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도미 그다음에 광어 우럭 이렇게 돼서 하고 요건 이제 우럭두 마리 광어 한마리는 3만원 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여기 이제 능성어 하고 대왕자마리가 있는데 이 대왕자바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양식을 합니다. 네, 능성어 이렇게 봤는데 이제 국내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국내산 치고는 크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건 네, 얼마씩이에요? 이거는 거의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늘갈 때만 한이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늘 말씀드리지만 대왕자바리는 숙성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먹으면 그냥 질겨요. 지치도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보통 키로 2만원 저는 이렇게 사서 먹었었거든요 네 이제 통영중앙 전통시장으로 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실내잖아요. 그래서 장보는 데 조금 좀더 편한 것 같아요. 화어 시장 보다는. 근데 실내라고 해서 더 비싸다고 말할 순 없어요. 뒤에서 영상에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부분 어종은 뭐, 난전 시장하고 뭐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광어, 도미, 대왕자발이, 전어, 농어, 우럭, 뭐, 요렇게 있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빵어들도 이제 한두 마리 보입니다. 이제 고등,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고등어 판매하는데 두 군데 보실 수있고요 요거는 이제 시장 중간에 있는 거고, 시장 끝부분에 또 있습니다. 전어도 가격이 똑같죠. 1kg에 3만원. 자, 여기는 지금 4만 원짜리 구성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난전 시장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두 가지를 어, 했거든요. 대부분 이게 뭐 금액에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강담돔인데 이거 너무 작네요. 새꼬시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포 떠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양식 그돌돔 같은거 뺀치 이렇게 되는데 저건 자연산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 아까 북발이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방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예 저런 것들은 좀 잡지 말고 좀 방생 했다가 조금 더 크면 은 그때 잡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늬오징어 아주 귀한 무늬오징어입니다 제가 나중에 서울시장 편에서도 무늬오징어 나오거든요 무늬는 어떻게 해요? 무늬는 어떻게 해요? 무늬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요? 가격이 3만 네요거한마리 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많이 나오면은 이제 좀더 저렴해지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좋아지고 가격은 한 저정도 한 2만원 3만원 사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가 실내라 그래서 어, 비싸지 않아요 지금 난전하고 비교하면 저는 여기가 더 저렴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도 5억 광어 참돔인데 4만원인데 아까 난전에서는 저거 다 5만원에 불렀거든요 네 이거 이제 용치놀레이 같은 경우는 술뱅이 이렇게 부르죠 술 먹고 맨날 누워있는 거 <웃음> 누워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해서 술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등어인데 고등어 사이즈가 괜찮아요 근데 고등어 가격을 이거는 키로로 팔지 않고 마리로 팔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가 15,000원 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갱이는 세마리에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항상 고정가예요 특별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오늘 정갱이가 좀 크다고 해서 이제 이건 마리에 만원씩 판매하는데 여기 고등어 크기 한번 보세요 엄청 빵이 좋은 이게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마리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크고 빵 통통한 빵 좋은 이런 걸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양식 고등어 정말 맛있어요 네, 크기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초장 집들이 있는데 초장집 가격은 1인이 이제 상차림으로 먹게 되면은 이제 5,000원이고 2인부터는 한 명당 4,000원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통영 중앙시장과 활어시장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뵈요